3D 프린팅을 위한 팅커캐드 LED 캔들이 쏙 들어가는 미니 트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그러니까 나무 모양은 여기 보이는 콘을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크기를 키워서 높이를 조금 낮춘 다음에요 어, 이 친구를 Ctrl T 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Z축 방향으로 조금 위로 올린 다음에요. 여기서 Shift하고 Alt 키를 같이 누른 상태로 크기를 조금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Ctrl T, Ctrl T, Ctrl T 하면 이렇게 콘이 작아지면서 위로 올라가니까 트리 모양이 만들어졌죠. 어 근데 이 모양이 과연 3D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할까요? 슬라이서 프로그램 큐라에 불러왔는데요. 역시 이 모델링도 안쪽에 LED를 넣기 위해서 지금 이 모양이 아니라 외부 윤곽선, 그러니까 밖에 외벽만 출력을 할 겁니다. 큐라에서 여기 외부 윤곽선을 나선형으로 만듦을 체크하고 슬라이싱해서 살펴보면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나무가 만들어진 것 같지만 자, 보면요. 이렇게 허공에 형상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허공에 형상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모양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수평으로 납작하게 잘려있는 모양에서는요. 외부 윤곽선이 공중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형상은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모델링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 콘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요. 옆에 측면을 높이고 크기를 조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LED 캔들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이면 되기 때문에요. 적당하게 사이즈는 결정하면 될것 같고요. Ctrl C, Ctrl V를 해서 3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한 친구를요. 180도로 회전시켜 주겠습니다. 아랫면을 홀 상자 도형을 이용해서 조금 잘라 주겠습니다. 그룹 그러면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졌는데요 D 눌러서 바닥에 붙일게요 어, 지금 이 도형의 높이는 14입니다 14 도형을 복사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지름과 얘는 뒤집었으니까 위쪽 지름 크기가 같죠 그래서 이 도형을요 이 친구 높이 14만큼 조금만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같아 졌을 텐데요 이두 친구를요 선택해서 정렬 하겠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정렬 이렇게 가운데 가운데 정렬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형을 사용해서 트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바닥에 원뿔형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위에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렬을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할게요. 가운데 가운데 음, 크기는 조금 작으면 더 좋겠죠? 자 보면 앞에서 만들었던 모양과 다르게 요 여기가 90도가 아니라 경사각을 갖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야 3D 프린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위에 도형을 선택하고 c 컨트 l D 만든 다음에요. Z축 방향으로 위로 조금 올린 다음에 다시 크기를 Shift하고 Alt키 같이 누르고 조금만 줄여줍니다. Shift키만 누르면 크기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지만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까 Shift하고 Alt키 같이 누르고요. 그 다음에 Ctrl-D, 컨트롤 Ctrl-D를 반복적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모양이 작아지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죠. 틀리니까 어, 위쪽에는 심심하니까요. 뭐 별이나 하트나 모양을 더 추가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조금 Shift 키 눌러서 크기 줄이고, 하트 전체 선택해서 정렬 한번 할게요. 그런데 가운데, 가운데. 자이 상태로 모델링을 다시 큐라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라에 불러와서 역시나 외부 윤곽선을 나선형으로 만듦을 하고 지금 슬라이싱을 진행을 했는데요. 보면 이렇게 트리 모양이 삼각형이 왔다갔다 모양이 움직이면서 출력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우리가 LED 캔들을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바닥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단 레이어를 0으로 설정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 출력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만든 팔찌와 다르게 높이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출력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요. 바닥에 너무 얇은 한선만 지지할 수 없으니까요 바닥을 브림을 설정해서 조금은 바닥의 면적을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바닥을 잡아주는 브림 여기 브림이 조금 생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바닥은 뚫렸죠 LED를 넣어야 하니까 이 상태로 이제 쭉쭉쭉쭉 프린팅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 윤곽선을 이용해서 LED 캔들을 넣을 수 있는 미니 트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필요하면 겉에 3D펜을 이용해서 더 꾸며 줄 수도 있겠죠